안녕하세요 성시윤 사범입니다 이번 시간에는 뛰어옆차기를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뛰어옆차기는뛰어옆차기 단일 기술로만으로도 상당히 멋있게 표현할 수 있는 기술인데요 어, 한 사람을 높게 뛰어서 넘는다거나 아니면 여러 사람을 한번에 멀리 뛰어서 넘는다거나 아니면 이 두가지를 병행해서 표현할 수도 있는 기술입니다 뭐 때에 따라서는 뭐 뛰어 엽차기 3단계 4단계 5단계까지도 다양하게 응용할 수 있는 기술입니다 자 그러면 뛰어 엽차기 모양 만들기 부터 반복 연습까지 저와 함께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뛰어 옆차기 모양 만들기부터 한번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뛰어 옆차기는 차는 반대발로 도약하기 때문에요. 먼저 도약하는 발을 앞으로 다음에 차는 발을 뒤로 해서 차기 준비 서기를 해주고 제자리에서 연습 한번 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차는 발을 가볍게 먼저 들어 올리세요. 자 이때는 옆차기 모양이랑 똑같아요. 하지만 이 어깨가 안으로 들어오거나 바깥쪽으로 나가면 안 됩니다. 가능하면은 이 뒤꿈치 다음에 그 골반 그 다음에 어깨선이 같은 라인에 만들 수 있도록 해주세요. 자, 다음에 위 보조발을 제자리에서 먼저 끌어올려서 도약해주는 연습이에요. 자, 이 동작을 한번 다시 보겠습니다. 자, 옆차기 모양 들어 올려주시고요. 그 다음에 최대한 이 차는 발에 붙여서 들어 올리는 연습이에요. 자, 이 동작 옆에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조금, 어, 처음에 좀 어렵기 때문에, 초보자들은 어렵기 때문에, 들어 올려서 가볍게 띄어주기만 해도 괜찮습니다. 자, 그래서 근데 이게 좀 숙달이 되면은, 가능하면 차는 발과 보조발이 어 평행이 될수 있도록 붙여주는 게 중요해요. 그래서 가능하면 최대한 수평이 될수 있도록 만들어주세요. 자, 차는 발 들어 올려서, 최대한 끌어올릴 때, 붙여서 끌어올리는 연습. 자, 이 동작을 한번 연습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다음으로는, 자, 이제 들어 올려서, 고조발을 끌어올렸으면 이제 차는 연습이에요. 자이 연습 방법이 중요한 건 뭐냐면 들어올리자마자 이어 도약하는 발을 끌어올려 주는 연습이에요. 자 그다음에 이제 뻗기까지인데요. 자 먼저 정면 동작을 보시면 자 들어올리면서 바로 뻗는 연습 자이 동작입니다. 자, 들어 올렸다가, 차는 발 들어 올렸다가, 아, 이 보약하는 발을 점프할수록 준비하면서 동시에 무릎을 접어주면서 뻗어주는 동작을 연결시켜줘야 돼요. 그래서 제자리에서 연습하면 들어 올리면서 접었다 뻗을 수 있도록 합니다. 자, 옆으로 다시 한번 보여드릴게요. 자, 들어 올리면서 바로 옆차기 모양 만들었다가 뻗는 연습이에요. 자 이제 이 동작이 또 연습이 잘 되면은 이제는 이제 도약력을 이용하는 거예요 자한 걸음 내디디면서 무릎을 접는 연습 차는 발을 앞으로 이번에는 딛는 발을 뒤로 뒀습니다 자 그래서 한 걸음 딛고 자 무릎을 끌어올려서 접는 거 접는 연습인데요 아까랑 비슷하다고 생각하겠지만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바로 이발 구르는 발이에요 예. 자발 구르는 발을 정면으로 디디면 안 되고 자 이때 몸을 살짝. 틀어주시면서 이 발을 한 45도 좀 넘게 틀어줘도 상관없어요. 자, 그러면서 동작을 만들어 주셔야 돼요. 자, 공중에서 몸을 틀면서 찰 수가 없어요. 그래서 공중 동작 전에 이 딛는 발, 이발 구르는 발을 옆으로 틀어주면서 자, 무릎을 끌어올려서 접는 게이 연습의 포인트입니다. 자, 그래서 다시 한번 보여드리면요. 자, 디디면서 바로 끌어올려서. 연습을 해 주는 거예요. 자, 한발더 내딛기 때문에 첫 번째 했던 연습보다는 좀더 쉬울 거예요. 하지만 포인트는 뭐라고 했죠? 자, 디딜 때 몸을 틀어주는 거 자, 이거 잊지 마시고 연습해 주시기 바랍니다. 자, 옆 동작으로 한번더 보여드릴게요. 자, 디딜 때 옆으로. 근데 처음부터 몸이 이렇게 옆으로 쏠리면 안 돼요. 자, 앞 정면으로 달리다가 마지막 발구르기하는 동작에서만 자 옆으로 디뎌주고 그 다음에 떠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까지가 잘 되면 이제 한 걸음 내디디면서 발뻗는 연습까지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발은 가능하면 정면으로 발이 옆으로 아니면 안쪽으로 이렇게. 비껴 나가지 않도록 그래서 아까 제가 첫번째 말씀드렸던게 자 뒤꿈치랑 다음에 골반 그 다음에 어깨 라인이 같은 선상에 올수 있도록 연습해 주는게 중요합니다 아각그 스텝들 마다 이 포인트 연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을 유념하시면서 연습하면은 좋은 반복 연습법 이 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뛰어 옆차기를 하기 위해서 여러 가지 이제 또 체력 훈련 방법들이 있는데요. 자, 이 동작 첫 번째 먼저는 어, 옆차기를 찰수 있는 모양으로 먼저 자세를 취하고요. 자, 다음 이 상태에서 그대로 무릎을 옆으로 올려주는 연습이에요. 자, 이때는 이 옆구리랑 자, 다음에 이뒤꿈치부터해서이 다리 끌어올리는 연습이에요. 네, 그래서 어, 가볍게 뒤끼를 하면서 같이 스텝을 뒤여주면서 끌어올리면 되겠습니다. 자 그래서 좌우로 반복해 주시면 되고요. 아까도 말씀드렸지만 횟수나 높이는 수련자의 수련 정도에 맞춰서 해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동작을 반복 연습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에는 뛰어 옆차기자두 번째 동작인데요. 자, 먼저는 공중에서 자 아까 말씀드린 대로 무릎을 접어서 뻗는 연습이에요. 자, 근데 이옆차기 동작이 이렇게 뻗어질 때좀 아 부족한 부분이 있다면 먼저는 아 공중 동작보다는 제자리에 앉아서 먼저 뻗기 연습을 하는 게 좋습니다. 자, 그래서 공중 동작처럼 자세를 만들고 다리를 뻗는 연습이에요. 자, 이런 식으로 먼저. 뻗는 연습을 해 주세요. 자, 이때 포인트는 뭐였죠? 자, 뒤꿈치부터 골반, 어깨가 같은 선상에 있을 수 있도록 해서 뻗어 주는 연습입니다. 자, 이때 허리에 힘이 많이 들어가요. 이때 허리를 조금 더 세워 주시고 뻗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옆으로 한번더 보여 드리면 자, 두 발을 곧게 평행되게 접어서 뻗는 연습입니다. 자, 뻗을 때는 이 뒤축이 또 모양이 잘 나올 수 있도록 자세를 만들어 주세요 자 시선도 마찬가지로 차는 방향으로 시선을 향하게 해서 뻗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이 동작이 이제 좀잘 되면은 제자리에서 두발로 점프해서 어 먼저는 예비 동작 무릎을 양 무릎을 수평으로 좀 접어주고 그 다음에 뻗어 주는 연습이에요 높게 뛰는 것 보다는 아까 포인트가 무릎을 같이 접는 게 포인트입니다 그래서 접었다가 낮게라도 이렇게 쭉 뻗는 연습을 해 주시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자, 이 동작을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이 보조 기구를 이용해서 도약하는 연습을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 이 보조 기구가 꼭 필요한 건 아니고요. 뭐 2인 1조로 된다라면은 아, 한 친구가 좀 이렇게 엎드려서 장애물이 좀 돼줄 수도 있고요. 뭐 때에 따라서는 이 보조하는 친구의 복근 운동을 좀 향상시키, 복근 근력을 향상시켜서 무릎을 틀어서 이렇게 높이를 조절하셔도 될것 같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은 지도자 분들께서 자, 응용해 주시고요. 자, 중요한 거는 이 보조물이라는 게 있을 때는 우리 학생들이 이 보조물을 인식하기 때문에 이 딛고 말 그대로 차는 발, 그 다음에 이 보조발을 끌어올리는 경향이 있어요. 자, 그래서 이 보조물을 이용해서 자, 한 걸음만 내 딛고 자, 거리 조정해서 끌어올려서 무릎을 들어 올리는 연습입니다. 이 포인트는 무릎을 수평되게 자 다음에 이 보조물이 있기 때문에 또이 타겟과의 거리 조정 연습도 되겠죠. 자 그래서 한 걸음 내딛고 네, 최대한 끌어올리면서 이런 식으로 좌우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한 번만 더 보여드리면 자 거리 조정하는 게 포인트예요. 발 딛는 거 구르기랑 자 다음에 끌어올리는 연습 자한번더 딛고 최대한 끌어올리는 연습. 자, 이런 동작이 이제 잘 연습이 된다면은 포즈 기구를 통해서 차례 연습까지 연결해서 연습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 동작을 함께 반복 연습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 이번에는 뛰어 옆차기를 하면서 몇가지 또 주의사항에 대해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번째는 아까 처음에도 말씀드렸는데요 다리가 뻗어졌을 때 차는 발이 뻗어졌을 때 바깥쪽이나 안쪽으로 들어가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는 이 허리가 제일 중요합니다 저희 차는 발 쪽으로 어 아, 그러니까 목표물 쪽으로, 자, 앞으로 잘 뻗어지시도록 허리에 힘을 좀 넣어서 차는 연습을 해주셔야 돼요. 자, 다음에는 도움 닿기 이후에 어, 대부분 이, 이 딛는 발을 신경을 안 써요. 예. 아까도 이제 설명드렸던 부분인데, 딛는 발이, 음. 정확한 어떤 기준 없이 뛰다 보면은 몸이 정면으로 가서 말 그대로 발이 더 이렇게 옆으로 뻗질 수가 있어요. 앞으로 뻗진다거나 네. 그래서 이 딛는 발을 잘 신경 써서 몸을 옆차기가 나오기 편한 자세로 만들어 주는 게 상당히 중요해요. 자, 그런 다음에 이 딛는 발을 최대한 끌어올려서 정면으로 나갈 수 있도록 자 마지막으로는 또이 팔에 대한 얘기인데요 어, 모든 뛰어차기는 그렇습니다 이 팔의 역할은 먼저는 도 도움 닦기 하기 위해서는 어, 이 속력을 만드는 게 중요하지만 공중 동작에서는 이 팔은 비행기 날개와도 같아요 예, 중심을 잡는 역할이에요 자 그렇기 때문에 뻗어지면 안 됩니다 예, 대부분 또 인제 뛰어차기 하다보면 딛고 나서 차는 발만 신경썼으니까 팔을 신경 안 왔어요. 이런 식으로 모양이 나올 수가 있어요. 그래서 작은 돌적인 느낌으로 살짝 잡아주시는 게 제일 안정적인 자세라고 할수 있습니다. 자, 이런 부분들 주의해 주시면서 연습해 주시면 멋진 뛰어 엽차기를 어, 표현해낼 수 있습니다. 자, 지금까지 슈퍼킥의 성시사범이었습니다자 이번에는 성인 대표 시범단의 뛰어 엽차기 시범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3년